우리는 하와가 어떻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전에 하와의 그 마음의 경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으로서 올라와 있는 그 상태,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찌에서 시험이 왔을 때 넘어갔는가, 음. 어떤 허약성이 있었는가, 죄가 없이 그 중간 상태에 있긴 했지만 <웃음> 거기에 어떤 호약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웃음>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사랑이 넉넉하지 못한 까닭에 넉넉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웃음> 그 발생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태도 파악이라는 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보고 배우고 파악하려면 말씀이 하나의 종자의 형태로 던져졌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시인 노릇을 해서 거기서 차츰차츰 나무가 나서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계시의 그 현재성 현재적인 계시성 그리고 이제 점진성 그 목표가 있잖아요 피조물을 만드셨으면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돼서 같이 예, 에... 사귀려고 하는. 너희를 신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그렇게 이제 구약의 언어를 써서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피조물을 신과 같이 만드셔서 교통하려고. 그,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그런 은혜를 내리신 거죠. <웃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어야죠 하나님의 수준, 그, 지금은 사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온전한 사람, 그, 완전한 사람으로, 그, 영화롭게 돼서 죽는다는 것을 사실, 그 언약 아니면 생각을 못 해보잖아요 그리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성취가 아니면 그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첫째 창조에서는 그럴만했던 거죠 이렇게 나가서 얼마든지 할만했던 건데 에,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사랑이 있었고 아, 그런 게시가 있었고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그 안에서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게시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 곱씹고 곱씹어서, 더, 어, 풍성하게, 아주, 그, 이게, 그, 이게, 세포 분열같이 말이죠. 무한 증식하는 것처럼, 그 선악과 게시가 주어져서, 그걸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적당히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좀더 풍성한 개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또 받아서 화려하고 능력있게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제일 처음의 문제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 있는 오늘의 계시성이라는 것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그계시의 내용을 그날 하루만 단회적으로 받은 것으로 끝내고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상관이 없다 하거나 거기에 있는 개념이나 가르치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 안된 이제 안 된다 이제 하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말씀은 시와 같은 생명력이 있어서 항상 그 속에 오늘도 잘할 수 있는 신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줄 알아야 그냥 단순한 경전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맛보고 실증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치고 그 아주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웃음> 이 사실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냥 얼마 전에 들은 얘기 또 듣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전혀 안 돼. 그그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뭔가? 그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같이 충만하게 누려가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그 그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가야 그게 이제 생명의 양식 오늘의 계시성으로 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성해 가는 건데 그건 그거고 생활은 내가 내내 내 방식으로 하고 말은 오늘의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놓고 다 받아 먹으면서 이제. 어, 실제 그 양식이 목표하는 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는 가지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에는 가지. 아무튼 그 타락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못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받을 때그 마음의 경계가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파악할 때 단순히 그 말씀의 표현에 있는 어, <웃음> 어, 어떤 이야기를 그 기계적으로 피상적으로 <웃음> 받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고 수반되어 끌고 들어오는 여러가지 사실을 주위에서 보지 아니한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그 장성이 없으면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장성을 위한 오늘 과정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의 목표도 없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그 음.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 저, 유튜브에서 그,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한번 참참조해 보세요. 그, 그 기독교 인문학자인데 그, 그 이제 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성경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면 오늘날도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 그, 그 일이 아니면 우린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 그 그런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씨름할 때,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장성해 나가려고 할때 사단이 건드리는 거죠. 시험하고. 그냥 자빠져 있는데 뭘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그도 어제 들은 얘기 오늘 또 듣고 있네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는 없어요. 속이, 속이 변하질 않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과정이, 이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위, 말씀계시 행위계시로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구속주로, 고 중보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게 그분의 말과 행위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말만 하고, 모르는 척 하지 않고, 매일 그걸 위해서. 그, 성자 예수님이신데도 성신의 일을 다치하지 않고, 성부의 일을 다 저, 월권하지 않고, 거기서 종속돼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셨다고. 자기를, 그, 마치, 그, 그, 것보다 못한 것처럼 동등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 우리는 뭐, 피, 조물에다가 죄인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그, 거기에 착념을 해서, 온심을 다해 나는 그걸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그 주님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누려가야지 그게,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댐댐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습관에 다 나옵니다 아무리 뭐 내가 뭐 이렇게 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사단, 사단이 시험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거, 그, 뭐, 머리가 터져도 무슨 뭐 병이 생겨도 아니면 전쟁이 나도 아니면 재앙이 와도 구일을 그 하는 거잖아요. 구일 그 을할수 있게 하셨고 평화로운 시기 때도 안았는데 그게 뭐 전쟁 때 병나고 가난해지고 그 합니까? 못해요. 절대 못하니. 아무튼 그 이게 이게 오늘의 계시성 그리고 그 목적성이. 창조의 목적성과 계시의 목적성 그런 것들을 잘 묵상하고 살펴야 돼요. 그냥 아 오늘 뭐밥잘 밥 먹고 오늘 평안하게 살았으면 끝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멀찍이 보는 보았던 그 하와와 똑같은 마음의 경계가 됩니다. <웃음> 오늘도 계속해서 그 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파악할 때 단순히 그그 그, 그 말씀의 표현 표면에 있는 그것을 이제, 이제 제대로 주의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는 늘 두 가지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말의 내용에 대해 주의를 하고 둘째는 왜그 말을 했는가 그 말한 동기나 뜻그 의도는 무엇인가 <웃음> 의도를 알아야 내용을 들었어도 의도를 따라서 취해 가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바르면 따르는 거고 바르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죠 <웃음>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늘 주의를 합니다. 비록 자세하지도 않고 구체적이도 않은 단순한 말을 했을지라도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둘이 관계가 되어있으면 저 사람이 눈 한번 이렇게 찡그려도 무슨 그 이전에 관계가 있으면 그 의미를 알잖아요. 뭐 전라도 말로 그야말로 둘이 관계가 잘돼 있으면 거시기 해도 다 알잖아요. 관계가 돼 있으면 거시기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거시기를 해도 뭔뭔 것이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참. <웃음> 단순한 행위가 될지라도 그건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의미가 깊심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 길이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 저 편에서 오다가 마주 지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많아서 서로 못 보는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고 어이라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고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낯익은 예, 귀에 익은 목소리에 누군가하고 휙 돌아보니 반가운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길이 복잡해서 거기 서서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서로 길을 건널 수도 없으니까 손만 흔들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손을 흔들고 갔다는 그 사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보다도 더 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 사실적으로 이제 언어 전달도 사실적으로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도요, 여백을 주고 말하면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육법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여백을 더 많이 줘가지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수 없게 만드는 매체가 뭐냐면 영상 매체예요. 수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은 소멸돼요. 오그라져버는 생각의 뇌가 오그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여백을 주는 것, 그 사실, 그게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한다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에게 냉정하면 만나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응 하고 코대담이나 하면서 이야기하고 거칠이만 하다가 가버리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반대로 그 반대의 심정을 품고 있으면 말 한마디 없이 손만 흔들고 가더라도 주위에서 사실 말씀드리잖아요 언어는 의사 전달의 6%밖에 안 된다고요 실제는 눈빛 손짓 발짓 그 행동으로 94%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그 행동이 아닌 거 진정성이 없으면 말은 안들어안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재밌는 글도 써봤는데 써 평소에 전화 한마디 안 하고 그래도 서로 믿음으로 잘 사는 줄 알면 늘 그립고 반갑지만 맨날 보고 있어도 그 딴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결코 하나가 될수 없어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침대 위에 자도 딴생각하고 근때 우주 밖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일한 생각이 서로 확인되어 있으면 늘뭐 자주 통화하지는 않아도 참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이 말을 하냐면, 손악과 금령을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시고 그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안 되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의도를 갖고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요, 요만한 꼬맹이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그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얕은 꿰로 했던, 뭐, 그, 그, 그, 저 아주 순전한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들어주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들어갔으면, 그거를 단순한 그런 게시 약속이라도 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많이 안 했어도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이그 생각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수 있는 거예요. 상계가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이와 같이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 정당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 열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 넉넉한 사랑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안 주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지어 주신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지어 주시기만 하고 의식주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목표도 주시고 예? 네? <웃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더 넉넉한 사랑. 이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넉넉한 사랑이 없었던 거야. 그 말을, 어쨌든지 표면적으로라도 지켰으니까 그만한 사랑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고, 진짜 깊은 사랑을 요구한 것.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의도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습복 두려워서 굴복함이 그 완전히 저기 납작 엎드린. 권위를 인정을 하긴 했죠 사랑이 없는 권위를 인정 그런 정도에 머져서는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게 이게 평소에 이 시험에 오기 전에 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애들로서 말하는 것에. 자신의 그 서운한 감정을 다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가 그 이제 그 풍성 넉넉한 사랑이 없이 그선나카를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다 드러난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음. 그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이 하와에게 늘 어떻게 올려 왔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은.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로, 오늘의 양식으로서, 오늘 현재의 계시로서 어, 의미를 지, 지녀야 한다. 부부 간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또 주정 간의 문제. 이게 다늘 그,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그 본의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본의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또 반영하는 측면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하는 거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 일반 사회 속에서의 그 주종 간의 관계를 그렇게 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그,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이 내가 속한 속에서 이 우연이 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주인을 모시고 되, 됐으면, 이런 상관을 모시게 됐으면, 그런 태도를 보여요. 진짜 존중하는. 진짜 존중하고, 위선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로서의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다 아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 부, 부자 간에, 주정 간에. 그거 다 아는 건데, 오늘로서의 개시면, 오늘 그 관계 속에서, 그거를 누려가야지 그 오늘의 개시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그런가. 이게 참 연약한 육신과 구조적인 악과 대상 사단의 피엄이 있어서, 이, 이 관계를, 어, 더욱 역동적으로 그 충만하게 누려가지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전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오늘로서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설의 이해를또 드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아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섰는데 그것을 다시 너희로 알게 하노니 하면서 왜 거듭 전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었을 그때에만 단회적으로 효과가 있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고 신자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 복음의 사실이 과거의 나를 기쁘게 했고 과거에 내가 의지했어야 할 사실로서만 속에서 울리고 이미 상당한 정도 성장한 그 신앙의 위치에서라도 그 복음이 또 새롭고 신선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복음의 중요한 기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이가 이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갈 죄인인데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반짝 기뻐하는데,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줘야 되죠그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과정을 알고 그걸 그게 되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야 그게 진짜 깊은 소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안 믿다가 또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도달하는 데까지는 절실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인 여타에 여러 가지 교훈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은 중요하게 간직한 과거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 가지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과거로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오늘도 복음이어야 되고 네? 내일도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웃음> 복음 곧 이제 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 이저어 이 어원적인 의미는 이게 유앙 유겔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그 나온 건데요. 좋은 소식에 대해 상을 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사전을 볼때뭐 구원에 대해서, 뭐,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다,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그,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의 상을 준다. 이게 그냥, 이게, 그냥 그게 그 내가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냐면 주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그리도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상은 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영생의 목표가 있죠. 영생의 과정이 고 그, 히브리어로, 요한갤리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바사르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 구약의 개념으로, 바사르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선포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좀더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 그리토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왕노로 다잖아요 세상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추락시키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과거에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복음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걸 다받는 그냥 과거의 통치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도 안에서 구원 소식을 바, 끝나는 게아니요 오늘도 내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요 그러니까 그, 그 유앙겔리온의 그 뜻을 제대로 그 누린다고 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음. 여기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만 기쁜 소식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닙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것은 10년 전의 기쁜 소식이지 오늘도 꼭 같은 기쁨을 주는 소식은 아니다 하는 정도에 있다면 하와의 전처를 밟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학과를 받고 그러면 그 똑같아요. 그, 그게, 아, 그,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어느 정도 그, 그, 게 설명하는 게 여기까지만 생각,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도,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대로만 끝났다. 아니죠. 구원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목표는요, 교회 아로서, 새 사람으로서, 교회 아로서 산다는 건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 그옛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다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고 그리스그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를 형성해가는 사람. 이 세상에 어 사단이 왕 노릇해 갖고 이 세상이 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 그분을 그 주님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말이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그, 그 아버지로 모시고 말이죠 그걸 그걸 시, 실효성 있게 누리고 그분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야죠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그 태도인 것. 복음의 시료를 날마다 누려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의 그 현재성, 더 점진성이 없으면, 그, 그 사람은 싸구려 복음 어디나 얻고 있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예? 아무 변화를 못 시키는. 예? 자기 하나 못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스스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제안 자기 정욕과 예? 자랑과 예? 복음의 신선한 능력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독교가 왜 능력이 없느냐 하면 내 속에서 움직여야 할 복음 신선 복음의 신선한 능력이 움직이지 않는가, 달게 그. 그러면 그걸 과정 속에서 씨름을 해야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적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스티그만데요, 스티그만. 그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이 양심의 화해 맞은 거하고 다른 거죠, 예? <웃음> 능력이 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나른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쉬는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가야 되는데 가지 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있는 그것 때문에 잘못이 아니고 여기까지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잘못인 거예요. 복음이 주어야 할 신선한 매일의 능력, 현실적인 능력, 오늘의 능력을 대치해서 오히려 종교적인 열정이나 종교적인 여러 프로그램, 또한 여타의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적인 대운동들을 아, 기독교의 참된 능력을 증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실질은 안 누리고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명제화하고 이렇게 운동화해서 하는 것. 그 그것도 그것도 그건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 이제 빌리 그레이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WCC 얘기가 나와요. 음. 여기 내용도 보면 이제 결국 결국은 그 생명의 말씀의 본위를 누리지 않고 어떤 운동으로 생각해서 기독교가 그 능력 있게 안 나타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같은 것을 볼 때, 오늘날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기독교의 특수한 현실 하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그레엄이 우리나라도 왔었죠. 막 여의도 광장에 70만인가 100만인가. 아마 세계 최대의 그,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게 운집한,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운집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계에 강력하게 대두한 하나의 사실인데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말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 일치. 우리가 교회의 속성이 뭔지 생각했죠. 세 가지 속성, 뭐 사도성은 기본으로 하고 세 가지 속성은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이잖아요. 교회 일치 있는 통일성을 이루자 이거죠. 네. 그게 1948년에 창설된 그런 기관입니다. WCC가. 1948년. 음. 이게 우리나라는 1885년 처음 개신교가 들어왔죠그 그보다 100년 전에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 처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언더우드. 또한 사람 은 누구죠? 아펜젤라가 들어왔어요. 언더우는 장로교 목사고요. 아펜젤라는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그 선교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 뭐, 일본에서 갖고 온 성경, 마가복음, 이수정이 번역한 거, 그거 가지고 들어오, 그, 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존 로스가, 그, 저 만주에서, 그, 뭐, 함경도 말로, 그냥, 그, 저기, 그, 이북말로, 그 번역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일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 일에, 성경 번역하는 일에, 합력을 했어요. 교회 일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어또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뭐, 다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교회 우리나라는 벌써 그 전에 사실 일치 운동을 했어요. <웃음> 그래서 그, 사실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해 가면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948년은 한참 뒤죠. 이거 벌써 이제 교회 역 세계 역교회 역사 속에서는 1980, 1948년에 처음 일치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선교를 위한 우리 저기 그런 순수한 그런 것으로 사실은 일치가 있었고, 이건 정치적인 일치였어요. 1948년 거는. <목소리>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한국 교회는 애큐메니칼 운동의 본질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되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천, 1959년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어서 그 59년서부터 해가지고 60년에 다 나눠졌어요. 합동 즉 통합 직다 나눠지고. <웃음> 그때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에큐메니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그 이해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에큐메니즘의 문제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이래도 좋은가 하는 교회를 단위로 하고 하는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논하는 문제인데,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문제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웃음> 이것은 한국교회가 실었던 굉장한 쟁론 중에 그 둘째 쟁론입니다. 첫째 쟁론은 이제 영가, 영감 성경 영감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1951년, 에서 53년 사이 전쟁 피난 중에 있었던 거죠. 그때도 그것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갈렸었습니다. 왜 1937년에 김재준 박사가 기독교 장로회, 그, 그러니까 신신학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때 이미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장로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웃음> 거기서 이제 성경 용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신신학과 보수 신학의 차이에서 그때도 그것 때문에 대한예수 장로회가 갈렸었는데 그랬어도 그때는 대다수가 아직 그 전통적인 성경과 그, 그 성경은 종합 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지침이다 하는 것을 그 구두선 구두선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입으로는 수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 그냥 명제적으로만 그렇게 한 거죠. 그냥, 저기, 하나님의 총악 모함 말씀이고, 우리 신앙, 그, 신앙과 그 본분의 유일한 지침이다. 그냥 그 껍데기로만 그렇게 쥐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왜 성경이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실제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껍데기 싸움을 한 거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각성이그 말씀이 그 목표하는 거, 말, 단순히 그냥 껍데기 말씀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목표하는 대로 나갔어야 했, 했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웃음> 그만큼 성,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죠. 그러는 사이에 둘째 이제 문제가 파도처럼 부딪혀왔는데 그게 이제, 아, 1960년에 터진 것입니다. 장로교 뿐만이 아니고, 성결교도 그때 기감, 미예감이 이렇게 막 갈라진 거예요. 기성 예성이 이렇게 막 갈라진 거예요. 그 이전 1958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퍼져오다가 1960년에 확 하고 터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 고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또 도우, 이권 문제 등이 붙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중요한 쟁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을 지지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이 교회, 교단 분열의 그 역사를 보면 지역으로 막 갈려지고, 여기도 나오지만 뭐 정리로 갈라지고, 뭐 같이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갈라지고, 이 진짜 본질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합 집산을 하는 거죠. 아 IRC나 IRPC도 이조그만그 교단인데 여기도 참 겸묘하게 이렇게 분리돼 있고 또 연합하고 그러거든요. 부수적인 문제가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상 문제 혹은 진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룹, 뭐 다른 문제. 그래서 정실이 많이 붙고, 정실이라는 말도 사실 잘안 쓰는 말인데, 사사로운 정과 관계에 이끌리는 것을 정실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하고 친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예, 그, 유리하니까 그리로 가겠다. 본질이 뭐, 어때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채로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접근도 안 하고, 그런 문제들로 서로 이압 집산을 한 거죠. 이러한 에큐메니즘 문제도 본질을 따져놓고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가장 기묘하게, 복음 자체를 가장 기묘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주는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교회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세계 교회 운동 문제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어 쓰나미처럼 와서 덮치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계시로서 오늘의 지시로서 나에게 능력있게 작용하지 못함으로 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가요, 지금도, 아, 뭐 개혁교회를 하니, 개혁신학을 하니, 이게요, 잘못하면 똑같아요. 역사는 뭐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반복이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싸움을 봐놓고도 여기서 똑 동일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싸움을 하 본질의 싸움. 진짜, 그리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의 율법으로 따라서, 그 사회가 서려면 그 법이 서야 되잖아요? 그, 그 법을 기초로 한 사회, 하나님 나라. 그냥 아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법의 본질이 구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껍데기만 주고 사는, 무슨 뭐, 시편 찬송을 하느니, 무슨, 누구 어떤 노선을 쫓느니, 뭐, 어, 그런 사람. 또 뭐, 정리적으로 또 이제, 정실적으로 말이죠. 그냥, 오랫동안 그, 그분 밑에서 컸고, 이런 그 관계에서 그거 못 끊어내고, 예, 그런, 그거 이렇게 똑같아요. <웃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계시로서 작용하지 못함으로 다른 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심오한 것이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이론, 즉, 교회 정치적, 교정적 이론, 이런 것들이 앞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 거울을 비춰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야 는다 타락하기 전에, 왜그 마음의 경계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그 생각했는가. 그것,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그릇되게 접근을 해가지고, 진짜 사랑에,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순종을 예?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어도 그냥 타성에 붙어. 그 자신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세계에 있는 이 거대한 문제도 그런 걸잘 관찰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우리 진짜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갖고는 그 제멋대로 또 해석하고 에? 그게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에는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전혀 못, 못 나타는 그 풍성한 그 호방하고 아주 좋은 세계 속에서 전혀. 에? <웃음> 나머지, 그런, 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넘어졌는가, 아 이제 여기 또 뭐, 사람 간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자세히 해명을 하시고요. 그 말씀의 그 생명력, 실제적인 능력,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결국, 진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야 할 것들을 그렇게 간과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됐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